뭐해? 왜? 왜? 어 오, 짹빠시는. 아니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. 수 <웃음> <웃음> 주변에 떨어진 거 없나? <웃음> <그거 진짜. 웃음> 지는 못하고 <웃음> 집아니잖아 소스! <웃음> 소스! 누나 누나! 누나! 식이 힘이다! 아 돌아! <웃음> 그걸 갖고 가면 뭐해? <웃음> 옳지, 옳지, 어 아, 뒤집 나와요? 옳지, 옳지, 옳지. 뭐, 가져와봐. 옳지. 어이, 옳지, 옳지, 옳지. 옳지. 옳지. <웃음> 그거 뜯는 거 아니지, 너? 뭐, <웃음> 어, 가져와. 갖고 와봐. 언니가 끊어 거요오 나왔다, 페퍼 나왔다. 한식. 오 잘하네. 됐다. 야, 저 욕심도 많아. 그것도 몰고. 아니 어떻게 하려 하겠다고. 아니 그것도 몰고 이것도, 이것도 할 거야. 헷? 해, 해 뭐해. 왜? 왜? e 세 e Wunzemon, w u n z e o n o m o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기 n o p 지 k i d 기다려. 기다려. No. Nope. <웃음> <그럼> <웃음> 오, 오, 오. 가요가요가요 가요, 가요. 가자. 왜? 자 가자. 가자. 가자. 가어가아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 에뻐공 어디 갔어? 공 어디 갔어? 키위 어디서 키위세. 와, 여기 있네. 오늘 살거 여기 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키위세, 있다, 여기 키위세. 키위세, 여기 있어. <웃음> 알았어. 이거 할 거야. 이거 다, 한 번도 안 사본 건데, 이거는? 소리를 들어봐야겠다. 그 키위 센 없나? 아, 여기 있네. 여기 있잖아. 너 이거 더 좋아하잖아. 이거잖아. 이 노란 게 뭐해, 근데? 노란 거는 돼지고기. 돼지고기? 돼지고기 다 넣어봐. 신선 간식? 신상 간식? 신상 간식 어딨어? 이니 네가 이거 사줄게. 이거 사줄 거예요. 이게 칠면조 이거 하나 더 있어요. 오. 오리 목뼈, 아, 오리 목뼈, 오리 목뼈, 오리 목뼈 하나 사 오리목뼈, 나에게. 이거 네가 챙기렴면 그럼 이거 네가 가져가라. 이거 이거 가 가져와, 이거 와거 이거 가져 여기 이 페퍼, 이거. 페퍼야, 올려야 이거 올려야돼 어, 이거 옳지, 그렇지 옳지 <웃음> 올렸어, 기다려 <웃음> 아이고, 갖고 싶어 키리즈 아. <웃음> 어, 계산했어, 계산했어 <웃음> 아이, 나왔다 이거 페퍼 거다 여기 있어, 여기 있어 와아 페퍼야 샀잖아 <웃음> 이리와이리와살 빼야는데요? 네 아니 얘는 다리가 가늘어서 아... 살 찌면 안돼 아니야 됐다고 <웃음> 아니라고 <웃음> 갈 거라고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<웃음>